씻어야돼. 손 씻어. 만지지 말아야지, 지금. 씻어. 안 맞을 거야. 새끼고양이 3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사는 길고양이가 아닌 좋은 환경에서 이쁜 고양이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한번 고양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닌 직접 구조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왜 새끼 고양이 세마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망고 모찌와 친해지려고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체리 하악질에요 체리의 하악질에 오던 귀엽고 예쁜 그래. 아기 기억하시나요? 부르는 거로 망고 모찌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런데 왜두 마리의 이름만 지어주었을까요? 순이가 쓰레기더미 안에서 저에게 새끼들을 처음 보여주던 날 엄마와 영상통화하며 양이두 마리를 아이들과 같이 키우고 싶다고 해서 입양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구조하던 날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와서 새끼 고양이들을 박스에 넣어 같이 병원에도 갔었고 매일 고양이의 안부를 묻고 이름까지 지어주게 되었어요. 나 그럼 와서 데리고 가. 그래. 그 당시 제일 약해 보였던 체리는 엄마 순이 곁에 두고 수빈 패밀리가 키우기로 하고 망고와 모찌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선 와요 한 마리를 데려갈지 너가 두 마리를 키울지 순이가 중성화 수술을 마치고 망고와 모찌가 엄마 젖을 뗀 후에 사료를 먹을 수 있을 때가 오면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 이사문제가 생겨 입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아기냥이들과 함께 놀고 나중에 이사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입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준비도 안된 집에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오게 되었어요. 8월 초 고양이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직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기냥이들을 그냥 둘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답니다. 참 묘연이란 그때 만약 망고모찌를 입양을 했다면 이세 마리의 새끼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주분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 <놀람> 향기 <놀람>